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트거래소 9월 23일 날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된다. 그래서 9월 23일 날이 언제야?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달 조금 남았구나. 한 달하고 이틀 있으면은 백트거래소의 현물 선물 그러니까 현물 기반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된다. 현물 기반 선물 거래가 무슨 뜻이냐? 현물, 어제 어제 방송 때 말씀드렸죠. 현물 기반 선물 거래. 그러니까 선물 거래라고 하는 거는 양방향이라는 거죠. 선물은 지금 가격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가격. 그래서 아, 가격이 오를 거라고 미래에 있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게 롱이고 그렇죠. 내릴 거라 내릴 거라고 배팅하는게숏이죠 그래서 그래서 현재 현재 물이 아니 현물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어, 먼 미래 앞으로 어, 앞선자 선물 거래가 이제 롱이냐 숏이냐 쇼시냐 이제 양방향 거래. 그니까 이루어진다는 건데, 현물 기반은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비트코인으로 이제 지금 마진 거래, 그니까 선물이나 마진이나 마찬가지 개념이에요뭐 옵션, 옵션 거래, 바이너리, 바이너리 옵션, 뭐 선물, 마진 다 같은 뜻이에요. 롱, 숏, 그리고 비트맥스에 대한 요 3자 합의가 있으면은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팩트는 달라. 팩트는 달라. 무조건 1계약당 최소 25비트 이상이어야 돼. 25비트. 그니까 러 이게 기간물량에 대한 선물거래가 주요 그포커스에 맞춰진 그 선물, 선물거래 플랫폼이기 때문에 최소 2비, 25비트 이상이 1계약당 25비트 이상이 체결이 되야되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이, 개인이 거래를, 어, 할 수, 할 수는 있겠죠? 어, 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개인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기간물량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물거래 플랫폼이다. 그래서 1계약당 25비트인데 현물 기반이 뭐냐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1비트인데 레버리지를 통해서 100배까지 낄수 있어요. 100배. 어, 그래서 내가 지금 1비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100, 100비트에 대한 거래를 할수 있어. 그래서 이 100비트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은 실제로 이 사람이 100비트 롱 내가 롱에 대해서 100, 100비트에 대한 롱을 잡았다고 쳐요. 그럼 숏이랑 이제 계약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 숏대, 숏에도 실제로 100비트가 없어도 된다고요. 레버리지 껴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나중에 청산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청산이 이루어졌을 때, 어, 이 숏을 쳤던 사람이 실제로, 백 음, 100비트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 롱도 마찬가지고. 근데, 백트는 청산을 할 당시에 실제로 현물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야 달러 기반 거래가 아니에요. 지금 CME, c b u e 이런 선물 거래소, 선물 거래소에서는 현물 기반이 아니고 현금 기반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거래가 이루어져서 청산이 이루어지면 그 가격에 대해서 달러로 결제를 해야 돼 달러로 청산을 해야 되는데 백트는 비트코인으로 실제로 현물로 현물로 거래를 해줘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이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 최소 25비트 미니멈 25비트 이상을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그쵸? 그리고 렇죠그 나서 백트에는 레버리지가 없어요 1배율이에요 1배율, 1배율. 어, 일배율. 그래서, 뭐, 롱이 든쇼시든 앞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청산 기간이 도래한다. 그렇게 되면은, 요 계약당, 뭐, 만약에 5 계약이면은, 55, 이게 뭐, 125인가요? 그쵸. 125 비트, 125 비트를 치를 사야 돼요. 그쵸. 청산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 그렇기 때문에, 현물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요 뜻인데, 요거 자체가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의, 어, 시총, 그리고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벡트거래소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EC에서 어, 네, 우리나라 금감원 같은데, 여기에서 ETF를 승인을 계속 연기하고 있어. 연기하고 있어. 그래서 다음에 10월 13일까지 연기를 했는데, 어 연기를 했는데 지금 뭔가 계속 연기를 하는 게 시점이 맞춰지는 게. 벡트랑 좀 맞춰지는 것 같아 벡트랑 벡트랑 조금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 ETF가 승인이 안 나는 이유는 첫째, 첫 번째 이유 변동성, 걔네가 SEC가 말하기를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 그래서 소수에 의해서 시장 조작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 시장 조작에 대한 위험성 시장 조작에 대한 위험성이랑 변동성은 왜 만들어질까요? 왜? 여러분들 이 시장 조작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변동성이란 이 위험 요소는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질까요? 요소는 왜만들어지는 볼륨 때문에 볼륨. 볼륨이 없어서 그래요. 어 볼륨. 그러니까 변동성이랑 위험성이 줄어들려고 하면은 변동성이 줄어들려고 하면은 일단은 큰 자금에 대해서 큰 자금이 들어왔을 때 매수든, 매, 매, 매수든 매도든 어쨌든 지정가, 지정가로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정도의 큰 물량에 대한 자금을 받아주기 위해서 매수든 매수, 매도든 받아주기 위해서는 시장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볼륨이 적으면 은 만약에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만불에 샀다고 쳐봐요 만불에 만불에 시장가 매수를 했다고 쳐 근데 여기에 있는 매도 물량이 여기에 받쳐지지 않으면 은 내가 실제로 만불에서 매수, 매수를 걸어놨는데 막 15k까지 올라가 그냥 내가 매수를 했는데 올리려고 하는 거 없이 이것 때문에 볼륨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 자체에 들어가 있는 볼륨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소수에 의해서 시장이 조작될 수 있는 위험성 자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팩트가 들어온다. 팩트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기간물량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기간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은 비트코인 시장 전체에 볼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EC가 우려를 했던 요 변동성과 시장조작의 위험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겠죠 그쵸? 그렇게 죠그렇 되면은 요게 해결되면 은 그동안 SEC가 밀어놨던 밀어놨던 그 연기에 대한 구실로 삼았던 요소들이 우려들이 해소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은 실제로 ETF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겠죠 요거는 제가 일단은 한 두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메이저 알트 메이저 알트들은 솔직히 뭐 지금 가격은 좀 암울하긴 하지만 메이저 알트 메이저 알트들은 그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어, 그래도 있다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 알트 그 메이저 알트를 제외한 마이너 알트들은 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어, 사라질 수도 있다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어, 메이저 알트들은 저는 그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ETF가 이제 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비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만 되는 게 아니고 비트 플러스 메이저 알트 몇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시장 전체에 대한 지수가 만들어 인덱스가 만들어져 지수 지수가 뭐예요 지수라는 거는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처럼 그 시장 전체 가격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시총과 그 시총에 대한 추세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상품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뿐만 아니고 뭐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가치 그리고 뭐 몇개의 알트코인들을 묶은 요거의 지수 자체가 상품이 되는 게 ETF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만 살아놓는건 아닐 거예요 ETF가 시작되면 근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ETF 자체가 난이도, 시장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시장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가 잘돼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호재에 이 호재에 <웃음> 아주 호되게 당할, 어, 호되게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어,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